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세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위쪽 공란에 아이폰을 입력하세요. 어플 아이폰을 찾았으면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를 모두 마친 후 다음으로 열기를 살짝 누르세요. 다음은 암기하기 쉽고 간편한 계정과 비번을 만듭니다. 등록을 터치하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도 어플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부분에 있는 직접 등록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IP캠을 누릅니다. 네번째에 있는 직접 입력 등록을 터치합니다. 본인의 인명 카메라 이름을 만들어 기재하세요. 카메라 뒷면 또는 옆면에 있는 UID를 기재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상단에 영상이 나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강강카메라를 검색하세요. 강강카메라 1800-1184 010-9470-1599 말하는 무선 CCTV www.1800-1184.com 감사합니다.